기절캐 넣어주면 될듯합니다 기절캐라 버프좀 잘 들어가봐라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딜빵 많이 먹었어요 지금 오케이 이번에 제대로다. 이번에 제대로예요? 이번 거 제대로다. 그래, 이번 거 제대로야. 아. 스킬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었으면. 아. 정답은 딜빵뿐이다 7,000개 필요하잖아 아씨... 모자거 아니야? 저거 7 0개 아, 7천 개 확보했습니다.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. 무가금은 어쩔 수 없어요. 아, 어쩔 수 없다. 무가금을 넣어. 아, 7300개가 필요하또까 7300개니까 가도록 보세요 <웃음> 아, 또 요만큼 모자라냐? 어떻게... 아휴, 진짜. 같이 방게 하나만 더 올리자. 어차피 딜빵인 것을 요정도까지만 하고 기획코에서 no. 돈이 없어. 이제 아, 이젠 돈이 없어. 돈이 아, 진짜 자원이 딸린다. 아니, 아, 자원이 무작위 딸리는데, 한 번만 더 해볼게. 그러시네. 네. 아 진지해도 맞네요, 아저 금속 배트만 때리면 이거 같은데, 씨. Ah uh -huh. 그런 거어죠다 자, 자. 아, 맞다, 다 오, 제발. 아불굴 떴네 씨오아아 어. 힘들었다 진짜 씨아 구개가 어. 승리했다 여러분들 아, 아수라를 버틸 수 있을까? 중속베트가 소라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no. 아하 아... 타체에 한 번만 기회를 줘 타체에 딜 방에 한번더 뜨기 전에는 힘들 것 같은데 어? 아... 여기서도 이걸로 쇼브를 못 보면 진짜 힘든 거네 아 이거 이렇게 해도 쇼브를 못 보면 힘드네요 온갖 버프를 다 먹었었는데 배가 필요 없어. 마치 기야. 이거는 버프 아니고 웃기 실버병 할아버지한테 요술이 안될건 맞고. 자, 여기까지 좋아. 아 스야마라 여기서 맞네. 오강 나오나? 오아 아깝다. 아 방금 진짜 아까웠어.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씨. 이렇게 한 번만 더. 아, 아까웠어. 그래서 누스도알아고 그렇지. 여기 제누스 와가지고. 그렇지. 아술라 주웠어. 오, 너랑 나랑 1대 2들은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? 내가 네, 이제 오케이. 와, 힘들었다. 씨, 와, 와, 해냈다. 씨, 좀 졸렸지. 뭐야? 아, 13 왔다. 두 개가 공개를 결국 넘어섰네.